여러분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이고요 드디어 30분 뒤에 출국해요 떨려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응 유럽 간지 지금 3년이나 돼가지고 맞아. 출발하는 과정부터 찍고 싶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응. 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이우어 물었어 이거. 산타, 산타 모니카. 모니카 그리고 저희가 미국 가면서 이번에는 진짜 안 싸워야지 했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한두번 정도 싸워서 미국 혼자 가라 그냥 비행기 안타 이러면서 엄청 싸우다가 진짜 싸우지 말자 맞다, 네일도 했어요. LA랑 어울리는 네일. 어? 우리 그거 옮겨야 된다, 넷플릭스. 지금 해야겠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넷플릭스 옮기고 올게요. 속눈썹 내가 붙이고 LA 갈때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빠졌어, 요 여기가. 비행기에서 봐요. 너무 배가 불러요 밥을 먹고 타서 렌트카까지 빌렸는데 아직 미국 안같아요 입국 심사가 진짜 엄청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오래 걸려 와 진짜 토할 것 같다 어딜 가도 여기는 다 멀고 다 기다려야 되고 이 한국인의 빨리빨리가 안돼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타있다가 기내식을 잘못 먹은 건지 내릴 때쯤 돼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 원래 토를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와 근데 토 엄청 하고 아직도 속이 안 좋아서 일단 숙소 가가지고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 아니 여러분 제가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사이다 먹고 싶어가지고 스프라이트를 시켰거든요. 근데 범이가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성범이가 영어를 잘 하는데 이제 한국인들이랑 발음이 다르니까 엉뚱한 거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투 스프라이트 플레이스에서 얘기하고 이거 했는데 갑자기 우리 가려고 했는데 어어어 웨이드 왜, 왜? 웨이드랬지. 근데 갑자기 부더니 이걸 받았는데 프라이드가 나왔어 <웃음> 이거 프라이드라고 알아들은 것 같아, 할것 같아. 이거 먹으니까 똑똑하다 여러분 제가 도착한 지 지금 벌써 하루가 됐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비행기에서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비행기 내릴 때 쯤에 토를 엄청 하고 꾸역꾸역 해가지고 미국 여기 숙소까지 왔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잤는데 하루를 통으로 날렸어요 그래서 숙소를 좀 구경을 못 시켜드린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범위가 라고 숙소인데 그 약간 좀 현지 느낌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아파트가 아니라 약간 주택가로 왔거든요? 요런 느낌이에요. 이런 주택가에 저희 집도 이렇게 있고 너무 예뻐. 여기서도 나오는 MBTI 차이. 이거 상범이 신발. 이거 내 짐. 그리고 여기는 부엌. 부엌이 나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 여기 완전 그 영화에 나오는 뭔지 알아? 약간 미국에서 약간 일상 영화? 좀 이런 거에서 나오는 부엌 같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방이 있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잡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은 가기 전에 여기 화장실. 화장실이 엄청 예뻐. 너무 예뻐. 그리고 약간 여기에 샤워부스가 엄청 쬐끔해요. 그리고 이쪽이 메인방이래요. 근데 여기에 진짜 예쁜 게 뒷마당이 있거든요, 여러분? 와, 뒷마당이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완전 미국 측이야. 응, 음, 너무 예뻐. 진짜 로키 풀어놓고 싶어. 음. 그리고 저희 제가 자는 동안 범이가 시리얼이랑 막 이것저것 사온 거예요. 시리얼을 먹을 거예요. 와, 진짜 와. 내가 원래 화장을 절대 내가 안 지우는 일이 없거든? 알지, 나 무조건 나술 취해도 화장실이잖아. 응. 충격적이게도 비행기 모습 그대로. 짜잔. 아니, 이거 비빌 때마다 너무 치는데? 게사료 음. 얼굴은 지금 아침 7시 정도거든요? 한국이 한 11시 됐겠다. 또 소화 안 되면 어떡해.. 야식 먹는 거잖아 이거 나 이런 주택은 괜찮은 거 같은데 음. 높은 주택은 싫어 계단 이렇게 오르는 그게 싫어 이렇게 해달 들고 넓은 주택은 좋아 내가 나를 먹는 중 상범이랑 닮았어 그냥 너랑 피부색이 똑같은데? 응 음, 비슷해 <웃음> 배불러 나도 소식자가 되어가는 건가? 우리 너무 뭘안 챙겨왔다. 약도 안 챙겨오고. 그 볼트 거그 식이 뭐또안 챙겨오고. 여러분 약은 꼭 챙겨오세요. 특히 진짜 타이레놀이랑 소화제는 꼭 챙겨오세요, 진짜. 이 다리 절인 것도 타이레놀 먹으면 바로 나올 텐데. 뭔가 아무 준비 없이 좀막온 느낌. 몇밖에안 챙겨왔어. <웃음> 이 피부가 미국 여행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유럽 갔을 때도 근데 이런 패턴이었어. 시차 적응 안 돼서 잤다가 화장을 안 지우고 잔 거야, 그날에. 그러고 다음날에 바로 보난 뭐 거예요. 제가 눈까지만 화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 지우고 나니까 여기 뭐 났어. 아, 나 피부 뒤집어지면 진짜 속상할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집에서는 신발 신고 다니는 게나솔지가아닌데한국에는 신발 신고 집 들어가고 못 들어가겠지?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문화가 달라도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신발 신고 다니는 게 편한 것 같아. 아 근데 그 리뷰에 그런 거 있던데 바, 맨발로 다니니까 발 깜깜해졌다고 <웃음> 한국말 할수 있는 외국인될것 같던데 번역된 거야 근데 깜깜해졌다고 해 물론 잘못 번역해서 그런 거 같아 응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걸 샀는데 엄청 예쁘죠 약간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니는 건데 제가 사진을 이걸로 찍는, 찍거든요 S 이로 이게 가지고 다닐 때 약간 주머니에 챙기기가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샀는데 예뻐. 심지어 편하고 <목소리> 여러분 하늘 좀 보세요 한국은 지금 18일이고 여기는 19일이라서 지금도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생일 브이로그로 해야겠다 <목소리> 둘다 늦잠을 자서 또 시체 적응이 아니라 그냥 잔 거임 여기서 사진 찍고 갈까? <목소리> 오늘 착장 예쁘다 <목소리> 짱 예쁘게 나와 예쁘지. 어, 진짜. 다시 가. 여기. 진짜 예쁘게 나온다. 짱이지. 완전 주택이 다 있네. 너무 예뻐. 저희는늦었지만산타어니저로 저는 다는늘 옷을 너무 예쁘게 입었어. 화장이 오늘 너무 잘 돼서 메이크업을 찍어 놓을 걸 하고 아쉬워요. 너무 잘 됐죠, 메이크업이. 그리고 오는카는려서 거기 전에 산는저썬저리 미국 오고첫 외출이야, 이틀 만저 그래도 좋은데. 이 L.A.는 시간부터 시작이야 아니야 세다 줬어 나오니까 좋네 그치 렇지 응. 근데 좀 일찍 나올거야 응, 괜찮아지금에도 충분해 여기는 여러분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뭔가 낯설어 엄청 대형견이 엄청 많아요 한 하루 이틀 채 해갖고 아팠잖아 그살 빠졌다 좋은 거 아니야? 락스 아, 카메라 액션 와, 예쁘다. 예쁘죠 여러분. 보라색 여러분. 보이색 여러분. 저희 산여모니 여러분, 여러분. 타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스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데러분 여러분, 여러 뭔가 모르겠어 유럽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 그렇지 아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막 무섭다 무섭다 많이 얘기해. 여긴 한국인 많이 안 와? 여기 아니 많이 와. 근데 왜한 명도 안 보이지? 어 추워. 여러분 LA가 엄청 추워요. 맞아. 생각보다 너무 춥고 이나언니 말로는 뉴욕이 정말 덥대요 또, LA가 어떠냐면 방에서 낮잠 아까 잤는데 너무 푹푹 쪄가지고 도중에 일어날 정도로 더웠거든요? 근데 저녁 되자마자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또 다들 이렇게 입고 다니긴 해 아, 추워? 견뎌야지 아 너무 추운데? 어디서 먹어? 밥? 응. 아 여기서 일단 밥 먹는 건 생각 안 했어 아 그래? 다행이다 응. 너무 추워 아 다운타운 같은 간다 있지응 다운타운 갈 거야 그럼 사진 찍어야겠다 네? 우와 사람 짱 많아 여런 데서 호객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고 왜? 몰라 내가 막 듣기로는 응. CD 같은 거보내면서 자기가 만든 CD 한번 들어볼래? 그러고. 아 이게 여기서 그래? 응. 만드는 순간 이제 아... 돈달라나 하더라고 미국 갔다 이제 그치 사람들을 보니까 미국 같아 하이틴에 보자는 얼굴들이 많이 나요 한국 사람 보이면 반가울 것 같아 와 너무 예뻐 여기가 66번 국도의 끝인가 뭐 그렇다고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포토존인데 음, 음, 음. 여기서라도 찍을까? 그래 호중이들한테 이 선셋을 보여주고 싶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예뻐 그리고 뭔가 있잖아 여기 오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해야 되나? 음. 뭔가 제가 원래 이런 옷을 아예 한국에서 안 입잖아요 여기 오니까 뭔가 노출을 하게 된다 해야 되나? 그리고 카메라를 드는 것도 한국에서는 못들 건데 여기 오니까 들게 돼요 시선을 즐기게 된다 그렇지 그래도 조금 무서워 아까 저 노래 부르는 분이 너무 로맨틱했어 맞아 잔잔한 거 응. 인생 학강 컷 인생 내컷 미국 버전인가? 아 러브 오우 랄라 버시픽팡 파트너 포스트카드 <웃음> 포스트카드 <웃음> 포스트 <카드> 예쁘다 <웃음> 포스트카드로 까어 어, 뭐야 우리가 내려가야 돼 <웃음> 너무 밑에 있다 <웃음> 오오1너 이게 날 찔러 나 왜? 됐다! 한장 고르는 거야? 이게, 이게 제일 나은데? 눌러보자 이것도 예쁘다 아우, 뭘로 아까? 하트 아니면 뽀뽀? 하트가 소이가더 예쁘다 어 아아 너는? 어, 눌렀어 괜찮아? 여기서 이게 나오나 봐요 여기는 한 컵밖에 안 주네 짜다 예쁜데? 예쁜데 진심? <목소리> 여러분 여기는 피싱구스에 나오는 오락실이래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목소리> 없네 밟는 거? 아 그래?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아 이거다 한국이랑 비슷하네 <목소리> 내가 느낀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모님이 아기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 건 똑같네 똑같아. 사람 사는 거다똑같다 너가 이 동네에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거구나 맞아. 얼마나 웃길까 그 모자 쓰고 오면 미국사람이 부산 와서 광알리 아니지. 아, 강릉 아 아이 러브 광알리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잖 여기도 탈걸 아마? 오와 <웃음> 근데 여기 진짜 데이트 장소네 그치 약간 월미도? 을왕리 강릉? 동해?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맞아 여러분 저희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그게 웃겼는데 발지압 어! 엽떡이다! 우와. 여기가 엄청 맛있대 응응 응, 그래 그렇다더라 우와 한국이다 아까 우리은행도 엄청 크게 있었고 명인만두도 있어 저기. 아 명인만두? 대박이다 코리아타운의 유래를 알고 있어? 아니 그건 몰라 난 알고 있는데 네개박 뻥이야 몰라 근데 간판들이 다좀 음. 옛날 느낌이야. 맞아 맞아. 오래된 느낌. 여러분 저 입술 미쳤지 않아요? 저 입술 미쳤죠. 테스트로 받아가지고 미국 올때 테스트 해보려고 전 컬러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와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죠? 기대를 안 하고 썼는데 바르자마자 진짜 너무 예쁘고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그라데이션도 너무 예쁘게 되고 이거 약간 계속 쓸것 같아요 너무 예뻐 입술이 약간 뽀용뽀용해 보여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인타운에 와가지고 밥 먹고 마트 갔다가 그리고 여기는 벌써 10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아직 한창 한두시 막있때더라구 <웃음>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이시차에 적응해야 돼어 적응 일찍 자야 돼 응. 억지로 눈 감고 자야 돼 진짜 저희 차돌풍이라는 식당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돌부대찌개랑 떡갈비랑 김치머리국를 시켰는데 엄청 놀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싸가야 된다고 저희가 돼지코 안 챙겨왔잖아요 오케이! <웃음> 이거 부대찌개요? 네, 네. 이따 떡갈비빠오빠빠빠빠 네. <웃음> 엄청 친절하시다. 한국식 빠같빠 완전 완전 잘 나와. 진짜 잘 나와. 메이크업이 되게 예쁜 것같아요 오늘? 응어 그러네 <웃음> 잘 찍었다 음, 맛있겠다 <웃음> 여러분 여기 미쳤어요 아야 진짜 양 많다 응 배고파? 응 다시 해봐 <웃음> 나도 배고파 제대로 끼니를 못 먹어가지고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 떡갈비만 나오면 돼잘 먹겠습니다 와, 떡갈비가 미쳤다, 진짜로. 음음 와, 떡갈비 대박인데? 아니, 저희가 한국에선 돼지코를 못 챙겨가지고 여기 사돌풍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구매할 수 있는 건 여쭤봤는데 사무실에서 가져다주신다고. 지금 가지러 가요. 종이 진짜 많다. 음. 음. 음. <웃음> 사장님,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 음. 여기 나와도 괜찮으세요? 네? 저 유튜브 아닌데. 어머, 저 엄마야! 여기 나와도 괜찮으세요? 괜아요오 <웃음> 어, 진짜 귀엽다 <웃음> 그래야, 그래야지 뭐 이놈 안하고 이놈 안하고 뭔지 <웃음> 여러분 저희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예전에 파카드 사장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웃음> 아니 그 예전에 저 이태원 경리단길 살때 한창 제가 이제 되게 친해졌었던 파카드라고 악세사리 가게 하시던 사장님이 계신데 4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그냥 막 들어봤다가 친해졌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미국에 사신지 좀꽤 됐어요. 미국이랑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미국에 왔을 때그 사장님을 만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미국 출발하기 직! 직전에 한국에 도착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쉽게 못 빼서 슬퍼가지고 좀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숙소에 갑자기 이런 엄청 예쁜 꽃을 보내주셨어요. 대박이야 미국에서 이런 축하를 받다니. 너무 예쁜 꽃에 이렇게 쪽지도 적혀있는데 사장님이 저를 항상 엔젤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미국에서 받는 꽃은 또 처음이고 마지막이잖아요. 너무 예뻐. I love you. 아직 한국은 한창 이제 막 활동 시작할 시간, 놀 시간이지만 저희는 이제 잘 시간이에요. 11시 반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일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야 돼요. 얘는 벌써 잠옷 입었어. 좋아하고총맞을더 먹는다. 맞아.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는 또 찍을게요. 안녕! 나왜 이렇게 예쁘지?